아나 진짜 역대다던데 진짜, <웃음> 진짜 효과가 최고나 응. 이제 진짜 부라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다. 26살 건혜리라고 음. 하고요. 20살 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. 아 진짜요? 근데 말안 하면 잘 모르겠어요. 지나가다가는 된다라고 얘기 하는데 아.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음. 하죠.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자가 음. 수술하고 나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음. 되게 행복함을 찾았어요. 수술하기 전에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음. 되게 행복해요. 그럼 되게 좋은 거다.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방송을 줘요. 아 진짜요? 게임 뭐예요? 메이트 스토리도 하고 스테이드러너고 남자랑 하면 게임이 있겠죠? 응, 음, 탈레비를 하면 있겠죠 <웃음> <웃음> 남자친구는 있을까요? 있던 데 4개월 전에 헤어졌 오, 어. 어, 축하드립니다 족발 네? <웃음> <조빠> 맞고 싶나구나 제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윤곽 수술을 한지 2년이 됐는데 헉?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별 특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상 음. 일반 오리지널 여성분들보다 대가리가 쪼까봐 스테이크 할인스타그램이요 아, 아, 포토샵은 조금 있어야 돼요. 안 해도 예쁜데요? 어, 그런 요 <웃음> 여자의 욕심이나 안 떨려요? 많이 해봐서 아, 그렇구나. 동네 <웃음> 내과 가는 인터넷에 <웃음> 화장하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화장도를 해요. <웃음> 슬린앤클리어 아, 있어요. 맞아. 맞아, 맞아. <웃음> 오늘 도 행복해지러 가야 되는 거죠? 당연하죠. <웃음> 긴장 안 되세요? 딱히 긴장되는 없어. 맨날 하던 거라서. 혹시 알아? 클렌징 제품 광고들 나올지. 땡. 며칠 안 씻으신 건 너무 있 소주 먹는 거 같아. 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? 이번도 탈퇴해서. 목안 말라요? 지금 배고파 드실 거 같아. 목도 마르다. 1번 보실게요. 1번 보실게요. 1번 없어서지 이쪽 보실게요? 고매님 손등에 지금 1번이 붙어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왜, 왜 훔쳐가세요? 아니, <웃음> 어, 나안 훔쳐가는데? 왜 훔쳐가세요? <웃음> 수술하러 갈게요. 가뭄의단비 같죠? 네? 가뭄의단비 어... 가뭄에 날 내린 담비. <웃음> 술 아니죠? 다어 다만... <웃음> <웃음> 자꾸 그런 소리들 집 여러분들도 가여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? 저화여게임하다났어요기대돼요좀 기대되는 것같아 되게 작아져있을 아프진 않죠? <웃음> 네아프 하나도 안아어요집 가자마자 게임을 썼어 <웃음> <웃음> 진짜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눈 깜짝 놀랐어요 <웃음> 이려서 하나하나씩 다 띄세요. 너무 걸려봐요. 되게 과감해. 좀더풀려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좋는데? 저는 이거 붓긴 줄 알았는데 다 부먹이더라고요. 이 오, 대박! 오. 아, 나 진짜 역대급인데. 오. 이거 어떡해? 아, 나 지금 소름 손... 돋어 <웃음> 옆라인 봐. 응. 오, 대박 진짜. 와시 진짜. 진짜 효과 최고. 어. 이 진짜 부라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. 이제 수술이 끝났어요. 너무 좋아요. <웃음>